제가 뒤로 둘게요면은뭔가 봤다는 건데 일단. 어, 나, 지금 나, 낙둥이. 낙둥이. 나, 나 지금 뛰어 나구동이나구동이 인텔 인텔 들어가 있어? 인텔 안에 들어 오는 거도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. 이야핵이야어 도망가. 도망칩시다여러님 런치십시다. 인텔 들어가 있어? 도망� 다냐 다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야